이 사람은 올바른 사람이란 말이야 지금 뭔가 송사가 걸린 것처럼 관제 구설이 따르고 그리고 뭔가 사람을 잘못 만나서 내가 약간 평가망신당하는 느낌 있잖아 돈에 뭐가 빠르게 났대 돈을 뺏겼어? 1번 노래에 정산을한 번도 못 받았대요 근데 왜 돈을 못 받았을까 이런 의심을 한 번도 안 했을까요? 내 주변 사람들이 너무 그 사람과 연결된 사람이 많았다든지이선원이 이분도 같은 소속사거든요 응. 그래가지고 2분이랑 통분이랑 이분 같은 경우에는 안녕하세요 연하신당야 안녕하십니다 오늘도 사주에라마 가져왔어요 음. 음. 음. 음. 노래가 나와. <웃음> 뭘까요? 근데 이 사람은 큰일 났어. 열심히 노력하고 한건 맞는데 뭔가 나를 받쳐주는 사람들이 제대로 나를 받쳐준 것 같지가 않은 것 같은 느낌이 있잖아. 이 사람은 올바른 사람이란 말이야. 이 사람 같은 경우에는 교과서적인 사람인데 이 사람은 되게 이미지 메이킹이 잘된것 같은 사람이야. 이 사람이 나쁜 사람도 아니고 착한 사람도 맞고 그런 거는 다 알겠어. 알겠는데 지금 뭔가 송사가 걸린 것처럼 관계 구설이 따르고 그리고 뭔가 사람을 잘못 만나서 내가 약간 폐가망신 당하는 느낌 이 있잖아. 뭔가 추락 아닌 추락을 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이게 이 사람한테 큰영향력을쓰는 없다 라고 no. 좀 보여지는 거있잖아 희한하게 이 사람이 이렇게 크게 막 데미지를 맞겠다 이런 느낌은 잘 모르겠네 그냥 이 사람 성격으로 봤을 었 때는 약간 감정 기복도 많이 왔다 갔다 할 수도 있는 사람이고 감정선이라는 게 짧지만 깊을 것 같은 사람이야 그러니까 그건 무슨 말이냐면은 좀 오래오래 생각을 할것 같은 사람이야 뭔가 답을 줬을 때도 조금 길게 생각을 하고 어, 답을 줄것 같은 사람, 뭔가 한 방을 딱 내놓을 것 같은 사람이야. 그러고 나서 어, 이 사람은 말을 막 바꿀 것 같은 사람은 아닌데? 이미지 메이킹이잘 되어있다고 했잖아요. 어, 그 어. 이미지가 거기 더 좋아진 거예요? 아니면 어. 다른 모습인데 좋게 보이는 거예요? 이 사람이 욱하는 건 있어도 나쁜 사람은 아니래. 이 사람은 자기 자신을 컨트롤 할것 같은 사람이라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해야만 직성이 풀리는 사람이라 내가 이거 할 거야 그럼 해야 되는 사람이고 그만큼 결과물을 좋게 얻는 사람이지 내가 봤을 때는 이 사람이 당연히 연예인이니호불호 있겠지만 그래도 많이 호일 것 같은 사람이야 그럼 이 사람 금전은 좀 어때요? 금전? 돈에 뭐가 빵꾸가 났대 돈에 빵꾸가 났대 너뭔 소리냐? 동은 뺏겼어? 어 맞아요 뺏겼어요 근데 이 사람 있잖아 카스라이팅 당했어? 어 얘기도 조금 좋아요. 음. 근데 이 사람이 가스라이팅 당했다는 거는 엄청 대단한 권력자가 있어 이 사람 옆에? 음. 왜냐면은 내가 봤을 때는이 사람은 가스라이팅을 당할 것 같은 바보 같은 애는 아니야. 근데 이 사람이 제일 힘들었었을 때 누가 나를 도와준 사람이라든지, 아니면 내가 힘든 시절 나를 알아봐준 사람이라든지, 뭔가 내가 이 사람 때문에 만약 커웠다면 말을 못했겠지 이 사람 성격에? 그럼 이 올해랑 내년은 음. 네. 네. 음. 좀 다를 거야. 이 사람 같은 경우에 이거는 이거고 내그 이미지와 맞게끔 가는 사람이라서 음... 뭔가 이것 때문에 타격을 입어서 뭔가 막히고 못하고 숨고 없어 그 관제가 복하려면 음, 음. 어떻게 해야 돼요? 극복하려는 게 아니라 극복을 하려고 관제를 건걸 거야 이 사람은 말 같지도 않은 거를 크게 만드는 사람이 아니거든 내가 부당한 대우를 받고 나로 인해 다른 사람이 아팠다고 하면 그냥 일어나야 되는 사람 내가 싸워야 되는 사람이야 내가 아까 얘기했잖아 대힘는 사람 아니라고 이분 누군지 말씀드릴게요. 가수 응. 이승기 데뷔 한 18년 정도 됐는데 한 번도 노래 응. 저작권 그런 거에 대해서 정산을 한 번도 못 받았대요. 근데 왜 돈을 못 받았을까 이런 의심을 응. 한 번도 안 했을까요? 믿은 거 아닐까? 아니면은 내 주변 사람들이 너무 그 사람과 연결된 사람이 많았다든지. 그럴 수도 있는 응. 게 이승기를 퀴싱한 응. 게 응. 이선이 그분도 응. 같은 소속사거든요. 응. 이분이랑 백품이랑 조금 연관이 있지도 않을까 운명으로 음. 이분 같은 경우에는 있잖아 사주로 써내려고 하는데 그냥 곧 죽어도 의리야 그리고 곧 죽어도 FM이야 무지식한 사람이야 근데 이 사람이 뭐 다른 사람과 짜고 얘를 그랬다고? 음. 어디 박지처럼 붙여가지고 그럴 것 같은 사람은 아닌데? 내가 볼땐 음. 음. 그러면 이성희 씨는 음. 수국사 사장이랑 같은 음. 팬은 아니라고 거죠? 근데 이거는 편이라고 말할 수는 없어 이승기 씨는 이산희 씨를 음. 지금 어떻게 생각하고 있어요? 이 남자분 같은 경우는 되게 조심스러운 부분이 이 사람한테 있고 그래서 괜히레 미안한 마음이 뭔가 있는 것 같고 음. 또이 사람 같은 경우에는 또 얘한테 뭔가 상처가 될까 뭐 할까 뭔가 뭐, 말을 못하고 있을 것 같은 상황? 서로가 서로를 생각하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은데 이건 내 일이야 라고 선거할 것 같은 사람 둘이야. 이 시기를 좀잘 음. 넘어가려면 음. 어떤 걸좀 해야죠? 유명해질 만큼 유명해졌고 나라는 사람도 힘이 있는 존재라는 걸 아셔서 조금 나를 받아줄 수 있는 새로운 데를 가야 될것 같은 음. 상황인 거지